어, 높이가 네. 12cm 인데, 네. 어, 물을 따른 높이를 구하면, 네. 여기가 9cm 가되는데 음, 네. 여기 9cm 에서 그러면, 다양 비를 보면 12대 9는 네. 4대 x 잖아요. 이 기재를 모르니까 x. 아, 네. 36이 12x, x가 3cm가 되는데 수면의넓이는통 전체를 포함한 게 아니라 네. 이 부분만 포함 네. 되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알의 제곱을 써서 파이가 네. 나와요. 어. 아 그렇게 되는군요. 음. 와 선생님 되게 정리도 잘 해주신다. 네. <웃음> 이1 1대고는 4대 x는 왜 나왔어 선생님? 그, 닮은 비가 성립되어야 하잖아요. 근데, 아. 똑같은 도형에서 성립된 닮은 비가 아니라, 다른 도형에서 성립된 닮은 비여야 돼서. 네. 아, 그니까, 러 닮은 비라는 거죠. 어? 선생님, 아까 얘기, 지금 방금 얘기하신 똑같은 도형에서 성립한 닮은 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? 그니까, 러 음. 이건 지금 도형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. 네. 큰, 그, 원뿔 하나랑, 네. 작은 원뿔 하나인데, 음. 큰원뿔에서 높이가 10인데, 작은 원뿔에서 높이가 아, 구라고 하면, 그게 네. 닮은 비이고 성립을 바꿔서. 아, 그렇군요. 아, 다른 도형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군요, 닮은 비는. 네.